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누가라고 그랬지요? 의원 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주님의 그 뭐, 당시 그렇게 직분 있게 쓰였던 그런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있었겠습니까? 언제 누가가 아, 누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어, 이런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높이 되신 사역을 다 이렇게 에, 기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거쓴 거는 누가 복음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누가가 쓴 것. 이데 그걸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걸 써나가는 중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가를 포함해서 말한 거죠.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증이 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서 함께 한 그런 내증이 네 있고, 그 바울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인물이 누가예요? <웃음> 그 골롯에서 4장 14절에도 어이 누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 저기,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이 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잡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때도 이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그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 디모 이 구절부터 읽으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건 뭐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지.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게 이제 이게 순교를 얼마 납두지 아니고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 디모데의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가는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사실은 합류했지만 그 전에 이전의 행적은 뭐잘 나와 있지 않고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그, 높이 대신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열두 서신을 다, 다쓴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 쓸 때면 이미 이제 그 서신들을 다 썼어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포서, 뭐, 빌레몬서, 이런, 다쓴것 아닙니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니까, 이미 그, 그런 바울의 사상, 바울 신학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이어져 가지고, 또그 영원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편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이제 그 뒤에 일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루가였으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고, 아주, 저기,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쓸수 있습니다. 쓸수 있었습니다. 저작연대는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작연대그 아직 그 내로의 박해가 기록이 안돼 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7 0 AD 70년, 내로밖에는 AD 64년 이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쓰여진 걸로, 어 이제, 봐서, 언제 썼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걸 썼다, 어, 썼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만 쓴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웃음> 이것은 분명하게 뭐그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뭐 어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구체적 증거가 있는 그런 서지, 역사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직제, 군, 당연한, 저 다양한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행을 할때그그 배를 타고 갔던 백길의 기록들도 다 당시에 그런 일이 기록과 일치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높이 되신 주님의 천상적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풀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 어,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왜, 이, 이제, 이, 이것을 썼습니까? 이게, 이, 저기 사실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지만 그리토인으로서 삶이 고난의 삶이에요.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고 세상 나라와 그 육체와 또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뭐 애매한 고난도 닥닥 치게 되고 또뭐 어 적극적인 고난도 자연 재해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뭐이저 정치적 구조적인 악에 의한 그런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그 아주 저 마술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앞둔 신자들의 이제 그 이제 삶이 고난 자체이니까 그 고난이 이제 뭐 물론 그 저주가 아니고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것처럼 신자들도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을 미워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계속 그 나라가 확장되고 예, 완성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고난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고난을 결코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누려 가려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사실, 종말의 때가 닥치게 되면 더 이제 사단은 기승을 부리게 될 거고, 더 천재지면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고, 더이 세상은 더 악하게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걸 다 내다보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사도들도 그런 고난의 시작을 맛보았는데, 그, 그, 거기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신자로서의 삶을, 천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이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가지고 완전한 대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쓰여진 것입니다. <웃음> 내용 구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내용 구조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이 이제 그, 1장에서 7장, 또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음,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했는데요. 전체, 그, 이런 전체 내용 구조의 머릿말이 오늘 본문이다. 누가는 여기서 먼저 책에서 다루는 것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그리도의 승천 후의 일을 써나가려고 합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사의 계시의 내용과 도구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사 안에서 승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은 십자가의 중요하죠. 십자가 신학이 중 십자가로 죽어야 되지만, 성경대로 죽어야 되지만,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도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천입니다. 승천의 그 세계는 그, 이 시공에 매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누려가는, 데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완전함에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 그게 승천이거든 그래서 칼빈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로 알려져 있냐면 승천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도 보지만 이미 그리토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된 존재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제 실제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해 가지고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다양한 관계가 주어진 거고 또그 관계를 어떻게 완전하게 누려가는가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군장 무장을 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않는것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이제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냐. 죽음의 위협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그것도 그 주님이 그냥 종교 영웅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대로 거기를 이끌고 가실 것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즐겨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우신 교회 속에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형상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려가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여줘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 사도들이 보여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승천 승천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이제, 이제 눈높이가 이미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승천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땅의 일엔 희로애락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약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어서 진짜 어렵습니다. 눈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난을 감내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환란의 인내, 인내는 연달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본을 보여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 배우는 존재로서, 우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면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죠. 그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걸 아, 아, 아는 거예요. 그 승천 이후에 여, 그 겨,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알고 그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먼저 쓴 책은 누가 복음이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의 탄생과 존재 그의 어린 시절 기름 부음받음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경선하게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앞에 쓴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의 능력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의 목숨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누가가 나타내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은 그냥 그가 뭐, 어, 뭐밥 먹고, 뭐, 그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고, 뭐또 더우면 씻고, 뭐 더러워지면 씻고, 뭐 이런 것까지 다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역사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한 역사를 선택적으로 선별을 해서 그 구속사에 딱 맞는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쓴 겁니다. <웃음> 누가는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일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모아서 주님의 개시사적인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땅다 기록하자면 이 세계도 그 책을 다 소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는 기독교 역사가로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선택적으로 사건을 취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당신의 어떠하심에 대해 사도들에게 실제로 보이시고 가르치심으로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 <웃음> 쓰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통일성 있게 말씀 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게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께서 부활, 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시간으로는, 그, 한7 그, 24시간. 이제, 사흘, 시간으로는 사흘 그 시간이 다안 되죠. 이게 72시간이 사흘이잖아요. 만 사흘인데. 시간적으로는 72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그렇게 저 사흘만에 살아나가셔가지고 4 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 당신의 그 부활하신 그 상태의 어떠함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웃음> 그,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의 천열매로 그런 것들을 다 보이신 것은 그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제자 사도들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 것인데 그 실제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증거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못 바친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확인한 <웃음>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그, 그, 일을 할만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성신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40일 동안 그, 그 내용들을 다, 말씀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오르신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그에 이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그의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교회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연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증, 확립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토의 죽으신과 부활에 의한 구속사역을 기초하여 중생과 그 이후의 삶과 그것의 완성을 연결하여 가르치시고 그것을 확립하고자 이러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간에도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지만 실질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증해 보이시면서 그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간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룰 존재들로서 장성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온몸으로 실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교회의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거기에 연계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그 부활신앙을 나타내에 있어서 사도들의 쓰임새가 어떤지를 또한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털을 닦을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을 아주 귀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도구로 쓰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뭉쳐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신앙을 잘 믿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구속사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구속, 성경의 그 개시의 내용도 모르고 그 완성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저 현실적으로 그것이 반복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교회를 그런 걸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세력들입니다, 사실은. <웃음> 또 다른 열두 사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두 그 사도로 족한 거죠. 그들이 보여준 그런, 그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보여준 그런 역할, 또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 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웃음>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그 속성을 얘기할 때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그걸 얘기하는데 그 앞에 항상 먼저 전제해 놓는 거는 사도성이에요. <웃음> 사도들의 교훈을 기초로 해서 거룩하고 보편성 있게 통일성 있게 그것을 그, 그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계시 중심에 그리토께서 계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낼 자들로서 사도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묘사입니다. 드 것입니다. 음. 여기 공연이 뭐 저들에게 그렇게 음. 어, 보이신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과 같이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음. 실로 그리스도의 그 경륜적인 최소한의 외적 질서를 무시, 무시하고서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요즘 무교회주의자들 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 나온 이제 앞으로 더 그런 게 이제 더 심화될 텐데요. 교회 안 가고 교회 안가안 안 가도 뭐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진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최소한의 질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다스려 가시길 기뻐하신다. 그 최소한의 영적 질서를 로마 케토릭에서는 기계적으로 아주 조직화해서 자기들에게 완전히 그냥 제도로 만들어 놨지만 그, 그건 그렇게 될것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분명히 혈통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했지만 지금은 말씀과 성신으로 이제 성도들이 그걸 확인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다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려 가실 기뻐하신다. 그런, 그런 것을 여기 이제 사도행전 초조에서부터 사도들의 그 기록으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보면 24장, 그, 그러니까 니리고 이제, 이제 4절, 5절에서 본문, 주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약속한 성신 강림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사장 49절을 보면 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성신 강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니고데모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중생에 대해서 말 가르치시잖아요?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 단순히 물, 물 세례를 얘기하고 뭐성경 세례를 그 단순하게 간단하게 형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정결의 예로 물 세례를 하신 것입니다. 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결의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정결의 예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그것, 그, 정결, 신약의 정결은 성신에 의한 불 세례예요. 그니까 그걸 다 저, 저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웃음>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도 단순히 그냥 물세례를 받아서 성신세례를 받은 것을 물세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그렇게. 이전에, 옛사람 죽은 걸로, 세 사람으로 산 걸로, 이제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결단하고 서원해서 시작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고, 시작할 때 이제 그리도와 다시 산자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가요. 그렇게 법, 법으로 그렇게 선언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연약함은 안고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존재이지만 이제 이제는 이제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성신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할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나갈 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그 분명한 그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가를 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이 장에 가서 나중에 볼 텐데 불이 혀,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어, 있는 그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냥 왔다 그러면 안, 어떻게 믿을겠어요? 가시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그그 그, 그 불이 그냥 일반 불은 아니 아니지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다시 또그 불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보여준 거.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불세를 받은 걸저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걸 하나님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걸 확증해 가는 거예요 확증해 가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됐다는 걸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칼빈주의에서 완전히 알미니안으로 가버립니다.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 주님의 성신에 의한 세례는 단순히 회계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리도와 하나가 되는 기적을 주시며 초월된 은사를 행하는 많은 권능을 주시고 각자의 영혼을 깨우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요엘서의 약속돼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그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저 성신이 불같이 임하는 성신 세례가 어온걸 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해명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미 이제 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신다. 우연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상사역 이후 천상적인 통치가 성신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이 서론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전체를 포괄한 거여야 되잖아요. 사도의 사역을 앞으로의 전체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 돼야 서론이 되는 거죠. 높이되신 주님의 그 사역이 여기 압축돼서 나타나죠. 이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게 서론이에요. 이전에는 성신님의 이전에도 성신님의 역사가 계속 있어왔지만 그것은 구속사 안에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약속된 것으로서 역사의 진행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신님이 임한 것다 사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찾아가셔서 성신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공식적으로 오실 성신을 그 오실 것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뭐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다들. 믿음이 없으니까 손에 다 지어주고 이게 자 만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이 퍼져 나가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이런 구속사적인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도의 스 약속하심과 성신님의 능력의 시행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AD 61년에서 63년 뭐, 그 사이에 일이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 32년이 지났어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을 쓴 거니까, 그간에 32년간에 지금 우리 속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어 온 거잖아요. 해? 있어 온 곳을 이제 다 기록하는 건데, 그, 그런 것들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구 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약속하셨고, 사셔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것들, 이후에 이 일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누가가 다 선택적으로 모은 거 아니에요. 모아서 오고 오는, 데오빌로 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게 사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나가야 할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입니다. 그의 탄생하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너희들은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지.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와 같은 복된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그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 그 뒤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목사, 교사부터 과도적인 손자들 뭐 이제 당시 집사도 있었지만 이제 그지 직분이 정착이 되고 나서는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져.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 구원을 누린 자들이 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과 지금 몇년 전이에요? 1800, 공식적으로는 1884년. 이 언더우드가 온뭐그 전에도 이제 뭐 네. 이제 토마스 선교사 아무귀칠라프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거쳐가면서 이제 여기 여기 아면도 밑에 있는 그 고대도 고대도 거기에 거하면서 그 정부에게 개방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 한달 정도 있으면서. 주기동문 같은 거 한글로 번역해서 주고, 지금 우리도 거기서한번 가봐야 돼요. 이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 그러, 그러고 이제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상해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적 상황을 듣고,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1차 황해도 왔다가 또 2차로 평, 저 대동강 타고, 쇼머노 타고 올라오서 거기서 그, 그 모래 또, 스르디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그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복음을 믿고 장로가 되고. 그런 역사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이나 됐는지, 1984년하고 40년, 140년이 안 됐어요. 그 초기에 1910년 이전에 우리, 우리에게 온 선교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500, 570몇 명이에요.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것도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 이런 상위 엘리트들이 당시 그 대졸자들이 뭐 5%였다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에, 그니까 그 당시에 가만히 있으면 뭐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수 다될 인물들이 와서 몇달 복음 전하지 않고 죽고, 또그게에한 알의 미랄이 돼가지고 또 연계돼서 계속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땅 끝, 동쪽 끝이 여기, 뭐, 여기, 여기를 그냥, 또, 땅 끝으로 볼수 있죠. 저쪽, 서쪽에서 보면 동쪽 끝이고, 저 동쪽에서 보면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그냥 예수 믿고 혼자 그 즐기다가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완전히 개조한다니까요 새사람들 되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만든다요이 주님이 이제 그냥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신인이신 우리 중보자로서 완전한 권세를 하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신을 통해서 직접 다스려 가시는 그그 그 다스림을 받고 지금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각양의 현상, 전쟁, 질병, 기근 이런 등등의 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연계의 저주는 물론 인간들 사이의 분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들의 지혜, 머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토의 중보적인 구속역사가 아니면 이 난해한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메어서 일생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복음이 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예수 그리토 안에 있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구현되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시대에도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인간 구원을 위한 각양의 종교 철학들이 그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뭐, 이슬람이니, 뭐, 불, 불교니, 또, 뭐, 회교, 또 힌두교니, 뭐, 온갖 잡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일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지위도 다 버렸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길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인 그리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나 그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유유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본상의 사회를 이루며 또한 그 심판의 끝날을 바라보고 보편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신들의 종말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그 후예들도 다그고그 복음으로 완성될 사회를 생각하고 복음으로 완성될 인간상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누려가는 일에 자신들을 다 바쳤으며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는 이 일에 근간이 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심과 행하심 그리고 성신을 약속하심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도 없죠. 구원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현재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과거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쫓겨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누가, 저, 성경을 쓴 거예요. 제가, 뭐, 뭐, 위임받은 게 있어서 초대교회 역사 공부를 조금 지난주간에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참, 어, 어른들은 뭐 사명이 있어서 와서 죽는다고 하지만, 애들이 양화진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데 거기 가면 이름 없는 애기들의 무덤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모아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뱃속에서 죽고, 둘 나서 죽고, 뭐 겨우 하나 건지고, 좀 크다 죽고, 막... 우리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거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가벼운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겨요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맨날 물질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회 중심에 그리토께서 계시며 그 일의 증거를 위하여 성신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하 것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성신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몸민 교회에 연합되고 말하면서 바른 역사의식이나 바른 그리토관 스 교회관이 없이 자기의 그 안심 인명 김홍전 목사님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현세적인 안위나 행복이나 번영 쾌락 영광을 위해서 눈이 어두워 살아간다면 이미 그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로서 갖추어야할 내용과 그 운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숱하게 살펴봐서 아는,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허망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기독교의 형성은 알맹이 없는 곡식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차서 있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본연을, 모습을 갖추어가는 일에 성신님을 의지한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를 충만케 해야 돼요. 개체충만이 만물충만과 연계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거는 가론 유다와 같은 거에요. 심하게 말하면 가론 유다와. 나는 지금 힘들어 못해. 할 사람이나 하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코앞에 어려움 하나 이기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바축한 그릇 못 이기면서, 어떻게 그걸 하겠 기도하겠습니다.